이거는 잊게 됩니다. 아직 당황하지 마, 당황하지 말고. 오! 야, 검, 야, 검정사 봤나, 검정사 하이. 그거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보멜레인 지금 난리 났다, 그죠? 난리 날것 같다, 그죠? 제가 선물, 사실 엘리꺼 만들어주려고 열심히 파밍하고 있었는데 엘레인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 본능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 요거 중요한 선택이거든요. 이게 과연 맞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따라할지 말지는 구수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시면 좋겠다. 오, 와우. 멈춰! 들어니다 자, 그닥. 요거는 함부로 시급 투자하면 안 되는 부분인 거 알죠, 여러분? 알브 정령 팔찌. 바로 PVP 가보자. 자, 여러분. 이렇게 덱을 한번 짜봤습니다. 첫 번째 덱, 겨보게 해볼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엘레인으로. 해볼 게 많은데, 처음 해보고 싶었던 거는, 원래 랭업 받고 치는데, 그러지 말고, 바로 한번, 아, 여기가, 아, 할구가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아, 할구 개성을 못 받는구나. 그러면은, 코 써놔야 되겠다, 야. 알지, 알지. 쿄도 괜찮을 거야. 쿄로 점화 붙여놓고 때리는 것도 좋은데, 내가 왜 그러냐면, 랭업을 받아서 2성 두장이면 끝날 것 같아서 그래. 아무리 그래도 1성 기술이랑은 차이가 난다고, 이성 기술이. 자, 다들 기대와 걱정이 이제, 나무하는 가운데 출발합니다. <웃음> 자 여러분 어때? 기대쪽이야? 아니면 걱정쪽이야? 어느 쪽인 것 같은데? 자, 오! 상대는 벌써 야 앞멜과 더원 있는 쿄, 처제리로 보이고요. 렉업 올려. 요거 먼저 쓰고 그 다음 요거 써보자. 야! 기대인가? 걱정인가? 야! 여러분 나 모르겠다. 가자! 첫스티브로 척! 서서다다다다다! 이 정도고요? 싸우! <웃음> 박스! 팍스팍스 고! 이 정도? 렉 있어 또? 또렉 있어? 약간 실망한 게 보입니다, 구슬이면서. 어. 올킬은 안 나네? 올킬까지는 아닌가? 어! 야, 감전으로 야, 감전사 당했는데, 쟤들? 어때, 요때 감전사 당했어? 자, 빠바바박! 자, 지금 이제 여러모로 엇갈리고 있어. 별로 센것 같지 않다부터 해가지고, 뭐, 이 정도면 세다부터 해서. 음. 렉심에, 그러면 앱을, 공식 앱으로 바꿔 볼게요 자, 요 구도로 가봅시다. 요 구도로. 일단, 좀 궁금했던 게 뭐냐면, 아군 요정기옥 영웅이 첫 번째 전체기를 썼을 때 주피가, 아, 감전이 이미 들어가야 되거든? 감전 들어가고, 감전, 걸린 적은 받는 피해 증가하겠고 거기다가 라그멀리니 감전 디버프 걸려있는 동안 밥피 20% 증가있고 이런 게 중첩이 되는지 모르겠다. 감전으로 받는 피해가 또 증가하겠고 그런 메커니즘들이 있습니다. 아니다! 야! 잠깐만 형또 올라 버렸다. 잠깐 있어 봐봐. 이거 큐다. 내가 갑자기 왜 그런지 얘기해 줄게. 첫 번째 스킬을 썼을 때첫 번째 전체이 썼을 때 감전이 걸리잖아. 그다음에 킹그 다음에 킹두장 쓰면 어때? 처음에 감전을 먼저 걸고 그럼 또킹 보호막으로 인한 킹죽 주피, 주피가, 주피를 쿄는 못 봤거든? 괜찮아, 괜찮아. 자, 잠깐만, 잠깐만. 떠오르는 게 있어. 떠오르는 게 있어.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 일단 불을 붙이고, 쿄가 먼저 쳐먹으라 한번 쓰는 거야. 그때 이미 감정이 다 들어갔어. 그 다음에 킹이 사그닥, 사그닥 하면 어떻게 되냐이 말이야. 느낌 오나? 자, 가봅시다. 자, 메일 있고요 아, 이게 또 하필 또 이거 변수가 생겼네. 임마, 이거 좀 뭐고. 단단하게 만드는 애잖아, 이거. 옛날 발렌티. 자, 어쨌든 우리는 그냥 갑니다. 아니야아니야 아니야. 일단 센 걸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때 이때 감전이 들어갔어 맞지 들어가지 안 들어갔나? 여기 왜, 왜 감전? 어? 아 요정족이 전체를 썼을 때 감전이 들어가는구나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야, 이거는 잊어주세요. 이거는 잊게 됩니다. 오, 와우. 아, 이거 아니네. 아, 야, 아까 고생, 고수, 고생하다. 이거는 고생하고생났다한 어. 번만 더 해보자. 다음 턴에. 아니,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표, 아, 표는 불만 붙이고, 요거 쓰고, 요거 쓰고, 요거 쓰고. 잠깐, 잠깐만. 야, 감전 붙어 있나? 지금 감전, 감전 끝났나? 끝났네. 감전이 한 턴만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요거 쓰고, 그지? 요렇게, 이렇게 이제 요렇게. 요렇게 해보자. 자, 여기서 일단 감전 걸고 먼저. 조조조조조 검면서 검증 걸렸지? 거기다가 박수눕박수땅 빡쌉 튀는데 14만8천 나오고 셔스티빌 쑥쑥 흡 아이 하다 느낌이 안 오지 이게 맛이 안 나네 약간 고소를 행어 받은 게더 나았나? 근데 이번에 발렌티라는 변수아 발렌티의 저거 저거 그거네요 농릴리아였네 그래서 그런 거야 이거 다음 한 번만 더 해보자 이거는 그냥 원래 단단한 대구방제 스타일로 하신 거고 오케이 됐고 어 어떤 식으로 쓰냐면 감전 붙이고요 킹 주피 붙이고요 빡커당 치울게요 감전 붙이고 그지좀더 세져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별로 안 세지냐 이렇게 감전 을 붙였는데 아이 이 싸움에 종지부를 찍 끝내자 진짜 씨요 그만해건강불계대기였다 그렇게 보겠고 이걸로 아직 판단안 되지. 어, 다음 판 봐야 돼. 이거는 이걸로는 판단하면 안 된다, 우리. 자, 그렇지. 어, 자, 좋습니다. 킹대 기존의 킹대길 기존에. 근데 이게 이제 켜 불붙이고 뒤에 처질 있고 냉랭해 배가지고 와라락 와라락이거든 근데 우리는 새로운 남매 사기단이 될 것인가? 빠바바바! 자, 감정 들어갔고요. 슈르르륵 식물이 전슝빡 빡. 빠!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야 잠깐만 이건 아니다 야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아니네 아 씨야. 나성공까지 만들어줬는데 왜 내가 원하는 그 딜이 안 나오지? 잠깐만 아직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직 여러분 아직 당황하지마 당황하지 말고 방금 감전뒤 감전 들어간 거 봤지? 아직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뭘 아직 안 해봤냐면 해봐야 될거 있어 아직 자 이제 이건 어차피 끝난 거 끝난 대이고뭘 해봐야 되냐면 다시 고소로 돌아가보자 다시 고소로 돌아가보자 1성 2개 치고는 좋아 보인다. 어, 1성 2개 치고는 좋아 보이는데, 아, 랭업 받고 2성 2개 치면 되지. 이럴 바에는. 그 말이지. 서브에 처제로 가봅시다. 그러면. 처제를 넣고. 자,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간다. 자, 결제 들어갑니다. 자, 요즘 무섭거든요. 요새 진짜 겁나 무서워요. 요즘 요거. 겁나 무섭거든. 초반에 못 조지면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니까. 자, 해머의 패서다. 요거거든요. 자, 감정 걸고. 21만 7천. 빡혀, 빡혀, 빡혀, 33만. 어때? 여러분, 요정도 어때? 요정도. 처절이 낫네. 그니까, 러 그, 라그멀린의 감전으로 인한 그거 뭐더 올리는 것보다 처절이 나은 것 같아요. 그냥 감전으로 올리는 건 이미 엘레인으로 다한것 같아. 이거 이제 뭐, 뭐! 어! 야, 감, 야, 감전사 봤나? 감전사. 야, 안멜이가 아직 해가지고 죽었는데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우리 보막 쳤고, 안멜이 빨리 흡혈 못하면 안멜도 감전으로 죽는 거야. 이거지 나오네? 어? 어때, 어때? 지금 어때? 마치 시면딜 같다고? 마치 시면이같아 같다. 괜찮, 괜찮? 괜찮? 야, 이거 어때? 이 정도면 꽤나 괜찮은. 긴것 같고 공정의 음식 먹으면 원킬 가능할 것 같고 어, 오케이. 근데 내 생각에 공정의 음식 먹다가 후턴 잡히면 질것 같은데 이게 생김새가 후턴 잡히면 딱 쳐맞기 딱 좋게 생겼어. 그래서 선턴성 중요할 것 같고요. 그 근데 이건 원래 쇼처절이 강한 거아님그 말도 맞아. <웃음> 그 말도 맞긴 해. 쇼처절에그 어떤 살상을 뒷받침해주는 게 워낙 좋긴 하지. 자 여보이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상당할것 같아요.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판 좀 용감하게 랭킹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랭킹전 일단 제가 음식을 못 먹으니까 AI를 만나더라도 AI는 음식이 먹어져 있어요 그래서 후턴으로 싸우게 될 거거든요 후턴이라 해도 상대는 AI라서 AI 다음 판단을 할 거고 그런 상황에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서운 랭킹전이에요 어 278,000 사람인 것 같아요 음식 못 먹은 것 같아요 제분도자 이렇게 됐을 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간다 이거거든 보자 감전 일어나고 감전 일어나고요 헛! 바바바바바바 23만 3천 그 다음 드갑니다푸스 부스, 부스. 빡카오 자 바로 계속 바로 뽑히고 야 랭킹전에서 이 정도 되면 괜찮은 거 아니야? 자 감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 지금 보막 칠거거든 엘레인이 엘리가 보막 빠직 보막 바로 박살 날수 있어요 반승기 있다 자 이제 킹한테 1.4 하겠죠 사람인 것 같거든요 이거 사람 맞거든 랭킹전에서 이거는 사람 맞아요 랭킹전 그, AI, 방, 방금 봤나? 방금 봤나? 감정 때문에 보막 바로 박살났습니다. 이게 옛날에 금마의 무서움이거든? 야, 이거, 자, 감정 한번더 읽히고 바꾸다 가고요. 어, 끝났어요. 벌써 뭐가 빠졌거든? 야, 봤나? 야, 이거 봤나? 설정! <웃음> <웃음> <웃음> 랭킹전에서 사람 만났는데 되는데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일단 찐덱이에요. 제가 보기 엔 찐덱이고 그런데 이덱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정도는 아니고 어, 야 요런 형태의 덱도 이제 나왔네. 이런 느낌. 가킹덱인데 감전 걸어 놓고 다음 턴까지 견제해 가면서 하는 그런 가킹덱이 나왔다. 예, 괜찮은데 이거? 또 다른 덱도 한번 실험해 봅시다.